전기 안 내려도 돼? 때렸어. 때렸어? 내렸어. 내렸어? 스위치 내렸지. 조심해. 근데 음... 왜 코드가 있어? 응. 이렇게 해서 쓸수있고 따서 쓸서수 있는 데따수 있는 데 따서 써 있는 데서서 연결. 방향이 달라. 방향이 달라서그있서 응. 어. 아. 데는 있는 데는 있는 데는 따서 있는 데 아. 데 펜도 사왔어? 어. 네아펜 너무 더러워 펜에서 먼지 나올 것 같아 그니까 러한 번도 안 빨았잖아 그렇지 아 코드가 안돼 있으면 이렇게 전선을 잘라야 되는 거야? 응. 음. 아, 그래서 그걸 뜯어내. 응. 그그 선을 쓰는 거야. 응. 오. 응. 어. 응. 오, 돌아가. 풀리나 오, 아리조용하리나 오, 도돼 이제 트리 꺼, 꺼. 이제 나사를리나면됩니나 오, 트리나. 오, 트리나. 오, 리고리 그냐 오케이 차 됐어. 아 에헤이 조금 모자르네. 그래도 깔끔하다. 신 깨끗하지. 아. 어? 여기가 아니구나 맨 밑에 맨, 맨 위에 어 흔들어 온다 어, 수가있어 잘했다 이제 천장만 엄마한테 바꿔, 바꿔주면 되겠다